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란단어가참 생소하고 묘한 느낌이네요. 내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살았단 느낌이랄까요?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식을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돈 잃고 과정 잃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주식 시작하기 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봅니다. 90년대 초반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했으니 경력은 꽤 되는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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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직장을 잡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비 빼고 나면 현금서비스 원금은 커녕이자 갚기도 벅차더군요. 지금도 현금서비스 이자가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싼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2년 정도 점심을 굶었지요. 점심값 아끼려고요. 착잡하더군요. 돈이 없어 밥을 굶는다고 생각하니 몇 년을 주식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주식 생각도 안납기다 카드빚도 다 갚고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적은 월급이지만 세어나가는 돈이 없으니 생활을 할수 있게 되더군요. 그러다 2005년 말인가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시황이 뉴스에 자주 회자되던 시기에 어? 주식이라는 게 있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 개인 통장에 마누라 모르는 돈이 2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별로 큰 돈도 아니고 생활에 큰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옛날 깡통 경험도 있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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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선 며칠 기다리죠. 기다렸다기보다는 수익이 났으니까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매도한 금액보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재매수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방송이나 증권서적에서 떠드는 추세 매매 혹은 5일선 아니면 21선 지지 후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의 매매법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확실한 추세 이탈 징후가 없다면 상당기간 수익을 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여 하다 보니 200으로 시작한 금액이 1천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후 1천만원은 주식시장 활황으로 3천만원 정도까지 불었다가 주식시장 폭락으로 2천만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일단 현금화했습니다. 지금은 나름 터득한 방법으로 짧은 스윙 위주로 운영합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수익률에 약 35%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 자기반성, 자기학대까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을 10분도 못 지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자신이 미워서 제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제 나름의 문화생활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간 수익에 너무 목말라 하십니다. 주식시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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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크다는 것도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식을 하시겠다면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1,200만원으로 한두 달 정도 해봐서 수익이 나면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시면 되고 수익 나는 모델을 자기화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개량화하고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습관을 들이면서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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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식을 쉽게 생각하고 속된 말로 돈 잃고 과정 잃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제 나름 쓰라린 경험도 해 봤고 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절대로 그냥 수익 나지 않습니다. 소중한 가정, 본 건강, 신중에 신중을 기해 투자하시고 항상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넘는 초보 개미 인사드립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수익도 손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저는 경험이 별로 없는지라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손실도 입었었고 다시 회복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을 접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의 주식 실패담을 올려봅니다. 대부분의 개미분들과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네 수익이 천만원이 넘네 하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변에 몇몇 지인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을 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죠. 투자금은 100만원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라라는 주위의 충고를 아주 새겨듣고 시작했죠. 처음 매매했던 주식은 인디에프라는 의류 관련주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에서 누가 좋다라는 글을 보고 사섰습니다. 희한하게도 제가 산 시점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20% 정도 되는 수익을 주었습니다. 20만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돈 20만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도왜 이제 주식을 시작했을까? 그 후로 온갖 인터넷 주식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좋다라는 소리가 있으면 주식을 사고 팔고 두 달가량이 지난 후투자금은 10% 정도 수익에서 잘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아, 투자금을 늘려야겠구나라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원금을 10배 늘려서 1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주식을 할 때는 일주일, 이주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주식이 1천만원으로 투자금이 늘어나니 하루 이상 주식 고유가 힘들었습니다. 3%만 빠져도 30만원이 날아가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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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고 집에서 온갖 뉴스를 다 복파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루에 두세 시간은 뉴스를 보는데 소비했던 것 같네요. 뉴스를 열심히 보다 보니 주식 종목이 아닌 업종 테마군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때 처음 테마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차, 전기차, 밧데리, 원자력, 영화 관련된 테마 등그 시기에 흥하는 테마라는 테마는 다 매매했던 것 같네요. 물론 많은 수익을 씁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감일하게 생기더라고요. 미리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바닷권에서 테마주를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아버리는 식으로 순식간에 투자금이 2-3배로 늘어났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해서 다들 돈을 많이 벌고 저는 술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단점도 있더군요. 테마주라는 게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빠지니 회사 업무가 안되더라고요. 호가창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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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손실을 보게 되었고 다른 매매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뉴스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주식 매매법을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에 주식 관련 서적을 수권 구입했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 정말 신기한 매매법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다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수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원금을 회복하면 또 손실을 보고 그렇게를 몇번 반복했었습니다. 점점 주식에 빠져들게 되고 그 당시에 너무 흥분했었습니다.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무너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스물번에 매매를 했고 결국 원금의 70%를 하루에 날려버렸습니다. 순식간이더군요. 어 아, 주식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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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는 중에 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회사 재무 상태도 탄탄하고 차트도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회사는 250% 올랐네요. 물론 사지는 못했습니다. 아이 회사 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꾸준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주식을 해도 될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코스피도 물론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었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았습니다. 불과 6, 7개월 정도 쉬었지만 많이 리프레시 되더군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좋은 종목이 눈에 띄더군요. 차트, 기업 내용 등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고 며칠 동안의 주가 추이를 봤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리고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후또 좋은 종목이 보이더군요. 외인이 계속 매수하는 해당 분야의 독보적 기업이더라고요. 그직도 매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호가창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지만 팔아야겠다라든지 불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떨어지고 오르기를 반복한 두 종목은 몇 개월 지난 지금 50% 이상의 수익을 주고 이전에 날렸던 원금을 다 회복시켜주네요. 아직 더 간다는 확신에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얻고 난 후부터는 주식 투자를 해도 회사 생활에 지장을 안 끼치더라고요. 지금은 직장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초보 개미분들 무턱대고 아무 주식이나 사지 마세요. 힘들게 번돈 클릭 한 번으로 날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과일 한개살 때도 이것저것 따지고 물건 살때 인터넷에서 얼마나 빠지면서 삽니까? 주식 살 때도 엄청나게 따져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정신에 숨겨진 보배다. 어떤 사람이든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불쾌한 일을 참고 견디는 힘이 없다면 그는 결코 인생의 승리자가 될수 없다. 그런 사람은 결코 빛나는 명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인내는 정신에 숨겨진 보배이다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마트마간디